아니 근데 다들 범을 잘 훔친다 <목소리> 내가 다 훔치고 있어 <웃음> 내가 <목소리> 다 하고 있다고 <목소리> 아 갑자기 아 돌려나?! 범 언제 <목소리> 왔어?! <왔소>? 으으으야 <목소리> <목소리> 이거 야, 맞나? 아유, 지금 제대로 쓴거 맞냐? 뭐, 뭐. 아 잠깐만요 여러분. 코드 노, 노출이 되는데요? 괜찮아보라고해 괜찮아. 아, 저거에도... 안들어와 아 그래요? 아, 안들어왔네 아, 시청자를 믿을 줄도 알아야지 사람이 아, 아, 아 저는 <웃음> 못 믿어가지고 아, 어 말해도 되죠 자너 들어오기 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여러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건 가장 어. 오리지널이에요 그냥 AI인 <웃음> 척 하고 이제 바로 의심가는에 <웃음> 사커킥 날리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AI 가이 움직여야 되겠죠? 아, 왜이래? 왜이래? 아무래이래이 바네들 어? 아, 나 이거 화 오류 나 가지고. 아, 그랬어요? 그럼 죽어야지. 아, 예. 그냥 아무나 때리고 다니면 되지 않을까? 나자 아, 음. 아, 저는... <웃음> 자, 아무나 때리 됩니다. 네. 들 어디 있는 거야? 오, <웃음> 어, 공 아, 아, 아, 아, 여기 있어요. 어! 아, 아, 아, 나 <목소리> 와 공파리파 <목소리> <08이파. 목소리> 공감이 메디터 여기 있어요. 아 <목소리> 진짜 <웃음> 누구야 다 <더> 똑같이 생겼는데. <목소리> 여기 아이템 중에요 눈눈 아이템 있잖아. 이거 먹으면은 적들 위치 다 보임 잠깐 동안. <목소리> 오와 <오, 목소리> 무조건 먹어야겠네. 나 아이템 는거 보이면은 그거됨. 어 먹으면 그 먹는 어. 게 보여서 좀 <목소리> 조심해야 돼. <목소리> 와 공파리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와. 목소리> 야 공파리파. <08이파. 목소리> 점점 이게 줄어드네. 아 어, 그리고 자기장 다음면은 그냥 직삼. 자기장 맞으면 안됨. 아 어, 자기장네. 그처럼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난 이거 어? 왜? 오, 못... 아, 아 어떻게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아까 아까 그눈 먹었어. 눈눈눈눈확 눈, 했 눈, 눈. 아, 아 잘하네. 아, 자 아, 연습 아, 게임 아, 끝나고 아, 이제 본편 아, 한번 해봅시다. 어딨나? 어? 아아 아, 미친. <웃음> <웃음> oh n no. 아 잘못 찼어. Oh, no. 아, 가만히만 서 있어도 이것보다 나았을 것 같아요, 라는데. <웃음> 아 게임 그렇게 야, 하는 너무... 거 아닌데. 아니, 이게 <웃음> 아니, <이게 웃음> 아니, 아니, 아... 게임이 나한테 도발한다, 미친. 깨끗하게 <웃음> 막 흐느껴 우는데 누가? <웃음> <웃음> 아이나 진짜 와뭐 뭔가 봐. 어, 누가 누가 누가. 역시 호는 <웃음> <후진화는 웃음> 사람이 많으니까 재밌어. 어떻게, 어떻게 알았지? 될까? 아 해터야 뭐좀 어. 해봐. 응, 음? 아닌가? 아 진짜 AI처럼 굴면 어떡해. <웃음> 어, 뭐야? 아니구나. 어. 죄송합니다. 어? 어? 여기다구나. 아, <웃음> 왜 아니지? 되게 버벅거리면서 움직이길래 사람인 줄 알았어. AI도 은근 사람처럼 움직여. 아하. 아니, 아니 공파형 개빡에만 나. 아니야, 아니야. 즐겜 중이야. <웃음> 왜내 쪽에는 왜 아이템이 안 나오지? 오. 세명 남아있는데 그거 자기장 좁혀졌을 때 텔레포트 바로 타면 죽을 수도 있어요 맵 밖으로 나가져서. 아 어, 이거 봤다 봤다 아. 봤다 봤다 어, 봤다, 어. 봤다, 어. 어. 어. 어 봤다, 이거 사네 어 이거 자라? 어떻게 사냐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 <웃음> 아우, <웃음> 와 <웃음> 야, 미쳤는데 안 고아? 잔다 잔다 잔다. 째깍. 내 08이 남았나만 남았나만다. 니가 나 방금 죽였어 바보야 어어어어 <웃음> 클릭 그래, 눌렀는데 야 <웃음> 게임 너무 잘해 아, 어렵다자 다른 음. 것도 좀 해볼까요? <웃음> 이제 모드가 굉장히 다양하지는 않지만 좀몇 가지 있는데 에 예, 팀전 팀전 재밌겠다 이것도 먼저 해볼까? 어때? 팀전은 우리 팀이 차인다고 죽지 않고 바닥에 앉아서 묶여있는데 살릴 수 있음 어? 제발 해 그래. 네. 제발 우리 팀에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체리랑 한번 어? 어? 어? 어? <웃음> 빼고 주세요 <제발. 웃음> 어 아니야 <나> 잘해 <웃음> 오 오케이 공파 같은 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팀 네, 확인했다. 네, 네 우리 팀 확인했어. 어, 아 체리랑 같은 거. 팀. 아 칠일이 안둘다 같은 팀이야. 씨. 아 그래 했어 믿어봐. 아니 아는데 그냥 내 기분이 그래. 어 어이 차. 잘 아이템 먹오려는데 <먹으려야> 잘못. <웃음> 이거 먹으면 티나 <웃음> <웃음> 오, 오, 오, 이 녀석! 아, 아니, 우리 아, 잘했어! 아, 개가, 고가, 개가, 야보인지 아, 개 봤네. 기다렸대요. 헤. 못해도 기다렸대요. 헤. 기리가 저거, 저거 고 아니 <웃음> <웃음> 우리 팀 언제 살려줘! <웃음> 어, 좁혀진다. 좁혀진다. 어, 튀어, 튀어, 튀어. 는데요는데요 이거 왜안 돼! 요인키오 나이스. 와 이게 존신아처럼 왔어. 방금 저... 거나 뭐. 일어날 수 있다. 나이스.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야, 이대왜왜 아, 왜. 왜, 왜.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죽여 <목소리> 죽여. 이대로 이대로 맘저아맘 잡아. 저 노라노 노라노노노노노노차 노라노차. 노라노슬 차 나이스. 이러다 다 죽어라는 도전 과제를 얻었어 아, <웃음> <웃음> 자 다음 모드는 경찰과 도둑입니다 와 아, 어릴때 많이 했는데 도둑은 보물을 당황스러워 훔치고 당황스러워. 경찰은 응. 뛰어다니면서 다 잡으면 돼요 아 도둑 됐으면 좋겠다 뒤졌다 경찰이다 도와줘 경찰. 경찰 몇 명이야 몇 명이야? 않겠다. 일단 당복씨랑 나, 나 경찰이야 예지! 아니네? 죄송합니다 아니지. 아니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량한 시민님. 죄송합니다. 당신이지! 으 <목소리> 어, <목소리> 맞다! 죄송합니다. 오 맞았어? 대박. <목소리> 이사람이다. 아니네? 죄송합니다. 응? 음? 걸렸죠? 당신이지! 걸렸죠? <목소리> 미친듯이 뛰죠? 죄송합니다. 어디 갔지? <목소리> 예고다 패고 다녀야겠다, 그냥. 다 때리고 다니다, 그냥. 뭘 봐! 얘좀 수상해. 야, 네. <목소리> 아? 당신이지! 아, 진짜! 똥감아 죽었어요! 다다 걸려 그 당신이지? 아니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물 다쎄비 보물이라도 야내돼내야내개내개내개내개내개 네네네네네네네 지금 우리 쪽에 다모여어 경찰 그냥 편하게 먹어 하! 안, 안, 안 돼! 돼! 안 돼! 안 돼! 오, 오, 오, 오, 오. 음. 아니 이거 경찰들 일단 독에서 음. 받고 시작하는데? <웃음> 뭐한번더 네, 할까요? 네, 다른 수사... 모드도 해볼까요? 네 경감품도? 경감품도? 경감품도 더 하자 아, 경도한번더 아, 오케이 네. 아 근데 경찰이, 경찰이 3명이네 이게 원래 10명으로 하면 경찰 무조건 3명인데 음, 딱 8명이 커트라인인가 봐좀 빡세다 그렇구나. 경찰이 훨씬 유리해 지금 경찰에 아. 제가 들어가면 좀덜 빡세 <웃음> 인정, <웃음> 인정. <웃음> <웃음> 어? <인정. 웃음> 어떻게 해 아, 제가 어, 들어갔습니다! 아야 예. 젠장 나또 경찰 아니야! 나도 경찰뭘 봐! 아유! 죄송합니다! 뭘 봐! 오아돌나 어, <웃음> 죄송합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눈내만 눈, 보여도 죄송합니다. 바로 차버리시는데? 죄송합니다 어디? 너 어디? 이거 오케이도. 그냥 제가 해부터까는게 어디 있어? 이거 이거 차버리는데. 동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얘네 그 네, 유지성 퀴이야 미쳤어. 시민의 아니 따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럼 자고 봐. 이 이거다. 성한다 아, 아, 아, 어디 있는 거야? 그냥 자리를 보고. 야이 사람 벽뒤에서 숨어보고 있어! 지켜보고 있어 이거봐! <웃음> 야 경찰 게임 더럽게 하는 것 봐! 아 지금 짬복 수사하고 있다니까? 아지복 아, 수사하고 아, 있어 아, 미친 놈이야! 아, 아 걸렸다! 아, 아, 아니 아저 사람이 아, 걸린다. 걸린다. 날 쳐다봤다고 그래서 때린 거야 씨발. 뭘 봐! 다들 눈 깔아 다들 아, 아, 눈 깔아 아, 눈 깔아 아, 눈 깔아 눈 깔아 우리 봐 살리럴로 먹을 거 같은데? 나만 남은거야? 어 일어났다. 일어났다. 일어났다. 일어났다. 일어났다 오 잠깐만 잠깐만 응. 어디 있지 우리 뭐? 사람이다 이 사람? 끝나네. 아니 사람? 나무 보물 세개니 <웃음> 거의 다 있어 아니네 <웃음> 끝났다 어? 아, 어어어어어아 지렸다 아, 아, 아, 재밌다 만더 아, 진짜 잘할수있으니아한 번만 아, 더 하자고? 맛들렸네 맛들렸어음이게 맛있다 경찰 한 번만 하고 싶어 나도 경찰 한 번만 나도 진짜 경찰 한 <목소리> 번만 경찰 제네. 한 번만 아이맵 아, 그 아, 진짜, 진짜. 진짜 맨날 도둑이야 어, 진짜. 맨날 아, 뭐야 아, 뭐야 다봐알어나안해나안해공바랩파 아, 어, <목소리> 사기야 치트야 네, 얘들아 어, 뭐, 보석 좀 먹어 내 앞... 아니 왔다, 왔다, 왔다. 내 앞에 경찰 있다니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님, 누구세요? 딱 말해 <웃음> 누구냐고 너 자기소개 한번 해봐 봐줄게 말해 안녕하세요 웨데터입니다 아 그래 해줘야지 레드레아 다행시 가능? 다행시 가능? 아, 어려워 다행시 늦고 살려줄게 치욕적이야 네. 왜? 네. 너무, 어려, <웃음> 너무 어려운데? 다 <죽는다면! 웃음> 아이, 아, 딱 걸렸네 아, 나왜 아무도 안 보이냐? 아니 근데 다들 보물 잘 훔친다 그러니까... 내가 다 훔치고 있어 뭐야, <웃음> 나 너무 질게 마고 뭐야, 나, 그래. 나 야, 너무 질게 마고 있었어 어, 언제 왔어요? 다리 먹어! 하나씩만 어, 먹으면 돼! 두 개! 밟아! 마지막 하나! 그렇지! 어떻이고 있는 거지지막 하나! 제달도둑또리셨나 봐! 왜난 회복할 수가 없어? <웃음> 난 왜! <웃음> 도대체! 난 왜! 억까! <웃음> 어, 나한테걸리지 마라. 무조건 이름으로 서명지 사인해 시킨다야이 아이 숙겼다. 예이! 와! 알려 주세요. 너왜못 음. 찾겠냐? 예이! 빨리 왔다. 대개한명한명한명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아, 한 명이야? 아, 잠깐만. 연단 님 일어났어. 연단 님 일어났어. 대개만 있잖아. 당부가 알려 네. 아, 줘. 살려 줘. 알려 줘. 우리 서로 뒤돌아서 풀어 주기 하자. 어제. 알겠 <웃음> <웃음> 야 심장이 막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 왜 모른척해? 왜누라도다 못해? 멀 안되겠다 그냥 강한 공권력에 답이었어 다 죽여 그냥 다 죽여 놀졌다 두개만 더쳐할수 있어 두개만 더쳐 <웃음> 팀 어디 있냐고? 아니 왜풀지도 않고 있어요. 훔치지도 않고 <웃음> AI가 됐냐고?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 뭐야 나못 봤는데? 병진 좀 숨어 있어 다들! 지금 가운데에서 뭐하는 거야? 안신이지제발 <웃음> <잠실이지? 웃음> 그거야, 곰팡, 그거야, 그렇지. 하나만 훔치면 돼. <웃음> 내가 하나 훔쳐서 하나 훔치면 돼. 오케이. 우리 안 살려도 돼. 오, 어, 여기 또안 어, 살려도. 여기 또 있다. 있다. <웃음> 야! 보물을 두 명이서 하나 훔치고 있다니까 <웃음> 하나. <웃음> 하나를 막아는데 하나를 못 막아 <웃음> 자 폭탄 돌리기입니다 아, 이거는 뭐네 분매 파티에서 <웃음> 보셨듯이 폭탄을 날리면 돼요 무서운데 이거 폭탄님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죄송해요 아, 뭐야 이게 야 누가 나 발로 까가지고 나벽안으로 들어왔는데 난가? 나, 나 대충 발퀴지랬는데 뭐... 어, 아! 뭐야! 난 이제 어떻게 알았어! 그냥 뒤통수가 그래 보였어요! 어떻게 지고 그래 보였다 할까? 뒤졌다 <웃음> 하! 아! <웃음> 어떻게 <알았죠>? 누가 <웃음> 크게 봐도 크게 움직임 불, 불안정해 보였어? 센정할아니아이지신이지 <웃음> <웃음> <해야지. 웃음> <웃음> <뭐였어? 웃음> 야 유행어 되겠다 당신이지 오씨 터지는데 포판? 룰루룰루 진짜 터지겠다 <웃음> 당신이지! 아야! 아야! <웃음> 려 아! 아우 아, 아! 아, 아, 귀아다나 이제 <웃음> 죽어 나 이제 죽어 <웃음> 안녕 잘 있어 다들 <웃음> 아야! 아야! 와! 아! 두 개가 아, 동시에 아야! 아야! <웃음> 이이이이이자 음, 모든 도 모델을 플레이했습니다. 어떤 게 제일 어... 재밌었어요? 경도. 경도 경도 한번더 고. 전단님 경찰 되시길 기원합니다. 어. 그 예.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아, 경찰이 된 기념으로 한 방. 경찰이 된 기념으로 두 방. <웃음> <웃음> 이놈, <웃음> 어, 어. 잡아 이놈, 잡 아니야! <웃음> <웃음> 걸려. 너 뭐야? 마 터마! 터마! 터마! 터마! 터마! 터마! 터마! 터마! 터마! 터마! 터마! 터마! 터마! 터마! 터마! 터마! 터마! 멍청한 경찰? 멍청한 경찰? 멍이한 경찰? 멍청한 도찰가청니까찰 멍청한 경찰? 멍청한 경찰? 멍청한 경찰? 멍청한 경찰? 멍청훔 경찰? 멍 멍청한 경찰? 아니네 아니다. 누구? 진짜 또 여섯 개다. 와, 6개다 왔어, 6개다. 와, 와. 완전 잘했어, 완전 잘했어. 리자이쯤에서또 아, 내기 하나 해야지 않겠습니까? 어? 오리지널에서 <웃음> 가장 먼저 탈락한 사람이 마지막 1등한테 치킨 주기. 꼴등만1등한테그 어, 와, 다들 <웃음> 숨 참아. 얘들아, 꼴찌만 <웃음> 안 하면 된다. <웃음> 아 맞다, 근데 알기 사람. 알트 좌, 알, 알트 좌클릭 하면은 그 시야 넓어져요. 아닌데요? <웃음>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걸 낚이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 렛츠고 파슬리! 복십니다 코님! 이겁판자 연나야 잘 살아! <웃음> 어? 불행이었는데? 08이가 초면이었던 알트 자클리 그걸 낚이시던데 <웃음> 아, 비겁해! 이겁해요아 어쩜 저렇게 순수할까? 어오 어... 과연 치킨을 먹을 사람은? 파리 어차피 기프티콘 있어도 못 먹는 놔! 으아 러브샷! 러브샷인데? 뭐야 러브샷이네? 누가, 누가, 누가 1등이야? <웃음> <웃음> 나 2등 떠있어 나도 2등 떠있어 공통이자 이번 판 무효. 네. 반이씩 받을 수 없나요? 반말이반이 정말 치졸하다 반마이씩 알테즈 아콜 여러분 눌러보세요. 재밌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맞아요 <웃음> 여러분 Alt, 자클릭하면 체리리가될수 있어요. 어? 좋은데? 눈치 참아쓴다. 폴 아니다. 자, 연단 와. 치킨. <웃음> 연다치킨이에 아, 어? 좋다! <웃음> <웃음> 이거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었어? 부여했잖아. 1등이 없어서. 진짜? 사람을 잘 속인 어보예요 없봐. 어? 당신의 소은아 어떻게 알았어! 고란 치킨 먹을 있었다.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한테 치킨 먹기는 글렀군 아, 그렇네 아악�아 아, 나도 할걸 이 공간에 있을 리가 없지 사람이 아 은신 메타였는데 <웃음> 은신 으 ㅏ 은신 ㅏ ㅏ 그런 이 메타도 있었어? 빌드까지 짜고 있었네 진짜. 혼자, 혼자 배그하고 있었어 어! 아잡고찼어 아! 오와 뭐야 어수피 아저씨? 아까 눈먹었음 방코 지금 물 아, 올랐는데? 갑자기 눈먹어서 바로 들켰거든 아 급하게 찬다고 3명 3명 남았다 도망가. 오? 어저피 테이프 났어 테이프 타고 두껍어 영역 좁아질 때는 <웃음> 테포 타지 말라니게 <웃음> 안돼자 좁아집니다 슬슬 오. 좁아져 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다이머 다이머났네 큰일 났다 오. 지금 오. 큰일 났다 다이머 아, 아만이 이사도 이기는 게임. 바보고 까비 바보. 아쉽겠다. 아, 바보. 바보. 아, 맛있겠다. 아 유, 아니 차고 유령 먹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되네. 자, 우리 연다 씨가 매니터 씨한테 치킨, 치킨 사준대요. 다들 박수. 잠깐만 아, 이걸 공포화가 주면 되겠다. 정말이 오마이. 이거 깔끔한 방법이 있네요. 있네요, 그냥. 어, 그냥 어. 제가 연다한테 줄 거를 그냥 연다한테 <웃음> 준다는 거. 그렇지. 그러면 안 편하지. 예, 맞네. 괜찮네. 깔끔하네요.